어저 다리가 더깨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제가 며칠 전에 아주 특별한 개를 좀 예약을 했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주문한 지한 3일 만에 찾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 사장님이 톡으로 저한테 개 상태를 보내왔거든요 아, 제가 제가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이게 진짜 맛있대요? 어. 야, 이게 <목소리> <목소리> 다리까지 좀 아, 그, 그 네. 정말 이 다리까지 전부 아, 내 처음 보네. 그 그면에 말랑말랑해. 그때 맛있다. 마이 상인분들도 이런 거 아, 쉽게 보지 못하는 광경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상을 받아보고 저게 실물을 보러 왔는데, 어 생각보다 조금 징그러워 보였어요. 제가 이제 꺼내서 보니까 한3분의2 정도는 거의 탈피가 되어 있는 음, 그런 상태였어요. 만져보면은 아주 말랑말랑해요. 어. 와, 그러니까 막이렇 깨지는구나. 계속 네, 깨지고 바로 안에 껍질 하나 더 있어요. 어. 이거 그치? 한번 이렇게 뒤집어 봐. 어, 어. 어. 뒤집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더잘 보이죠. 어, 그래서 가더 깨지. 네, 보통 경매장에서는 대박. 이런 개를 가지고 투피 개라고 부르는데 아마 이게 탈피 개에서 좀이 변형된 말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탈피 직전의 개를 혹 개라고 부르죠. 그래서 살이 꽉 차게 되면 이제 안에서 피막 만들어서 기존 껍질 버리고 나오는데 이 바로 탈피 전 상태 이 상태가 혹 개예요. 근데 저는 이제 껍질이 두겹인 그런 상태를 원했어요 탈피가 안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받게 됐는데 사실 이런게 조금 알려지면 가격은 조금 올라갈 듯 해요 근데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가끔씩 나오는 이제 그런 개입니다 자 이제 이걸 집으로 뭐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집에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물렁거려 갖고 다루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좀 개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제가 보니까 하루 더 늦게 갔으면 완전히 탈피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껍질들을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뺄때좀 기분이 좀 이상해요 좀 징그럽기도 하고 좀 묘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벗겨냈어요. 한 부분은 다 이어져 있는데 이다 벗겨냈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전체가 다 힘이 일단은 없고 다 물렁물렁거려요. 이 직계발 같은 경우도 뭐 거의 힘이 없습니다. 근데 몸통은 조금 물렁한데요. 여기 만져보면 은이 가시 있죠. 이 가시 부분은 좀 따갑습니다. 그래서 또 물렁물렁한데 가시는 따갑고 만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탈피 후에는 먹이 활동을 거의 못할 듯 해요. 이 상태가 이러니까요. 그래서 탈피 전에 최대한 많이 먹어서 수율이 좋은 상태 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손질해서 한번 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개는 예전에 제가 다른 거 리뷰할 때도 그렇지만 입을 따서 피하고 물 해야 되는데 빼야 되는데 이게 딱 소리가 나잖아요. 보통 근데 이빨도 자체가 물렁거려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다 물렁물렁물렁거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칼로 이게 푹 찌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껍질이 좀 약해가지고 이게 다리 하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가시, 이렇게 딱딱해가지고 혹시라도 이거 구해서 만지실 때 장갑 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피가 이게 조금밖에 안 나오네. 물이 바,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잠시 요건좀 피가 아, 좀 흘러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잠시 냉장고로 뭐 집어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거 건 껍데기예요. 탈피한 껍데기들인데 이거 한번 제가 맞춰봤거든요 개가 네, 꽤 크죠. 어, 이거 한 3kg 짜리라서 어, 꽤 큽니다. 네, 이제 냉장고에서 이제 꺼내왔고 한 3시간 정도 어, 이제 뺐는데 여기 보면은 젤리 같이 생긴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이거 젤리 같이 생긴 거요거는 바로 피입니다 이렇게 만져보면은 진짜 젤리처럼 생겼어요. 물로 이렇게 해도 잘안 없어집니다. 피하고 물이 좀 어느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물이 거의 안나와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어요 시간은 찜은 30분 뜸은 10분 했는데 이제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통 이 솥에는 3kg가 안들어가는데 문어처럼 다리가 물렁물렁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겨서 느니까 이게 다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총 40분이 지났는데 잘 익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잡고 드는데 찢어질 것 같아요. 이제 이, 이 방법, 저 방법 굉장히 여러가지 방법을 제가 꺼내려고 사용을 어, 했어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겉에 솥은 엄청 뜨겁고 해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하여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 뜨거워가지고요. 살짝 아, 식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상태가 정말 궁금하죠. 일단은 아까 전 물이 많이 안 빠져갖고 속안에 물이 좀있더라고요 물을 조금 빼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수율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껍질을 잘라 봤는데 껍질은 마치 뭐종이짝이나뭐 비닐 같은 거 자르듯이 쉽게 그냥 잘립니다. 근데 수율은 어,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물이 좀덜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좀 짤까봐 좀 걱정을 했었는데 어, 짠기는 일도 없었어요 그 맛도 괜찮고요. 꼭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먹으니까 개맛살 그 뜯어 먹는 그런 기분이 났고요. 자 이건 내장 쪽인데, 이제 배꼽살이라고 하죠. 이 부분도 조금 물렁물렁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이 등딱지인데 등딱지가 보통 딱딱해갖고 바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흐물흐물 거리고, 지금 이제 물이 조금 많이 있어 가지고 요거는 이 제가 제 다른 그릇에 담았고요 제가 이 내장물을 좀 먹어봤는데 이건 짜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장이 이제 몽글몽글한 거 그런 것이 좀 없어 가지고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웃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살은 네, 네, 짜지 않고 담백한 이 좋았어요 벗겨, 비닐 벗겨지지 벗겨지거든 그래서 이게 꼭게맛살 까먹는 것 같아 근데 살 수율은 좋아 잘먹 not sure if 딱딱한 거 e g o 안먹 g to be able to get a l i t 물이 잘안빠져 of a little bit o 네 네, l i 이렇게 해서 좀. 특별한 그러니까 특이한 그런 이제 호깨 킹크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를 이제 회처럼 이렇게 껍질째 썰어서 먹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각각류 같은 경우는 익혀 먹는 게 워낙 아, 좋아서 이제 한번 익혀서 먹어봤습니다. 경매장에 자주 보이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깨에 대한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